올리 3차 접종 3차 예방접종 맞으러 갑니다 아유 벌써 2차 맞은 지가 옛날 같은데 <웃음> 벌써 3차 맞으러 가네 올리 시간 빨리 간다 올리야 어 기다려 금방 갈 거야 예잘던가요 네, 소리 안지르고 하나도 안 들어요 얘가 그런거 행위 자체를 모르는 것 같아 <웃음> 예. 네. 이제 피부도 두꺼워지거든요. 아. 그러면은 이제 좀 풀리면서 조금 좀 느끼는구나. 따끔하게조심해질수 있어. 아, 그럼 좀 새끼라서 지금 피부 가 얇아가서 못 네. 느낄 수도 있다. 네. 아. 그래서 네. 올리야 기다려. 오늘 3차 맞느냐 3차이게 일단 몸무게. 예, 네, 몸무게 새끼요. <웃음> 제가 아무나 이렇게 잘하는거나 손을. <웃음> 1 k g 요 우와 그때 왔을 때가 750? 760이었어요 760? 네아 늘었네 내가 아무나 잘하는구나 <웃음> <웃음> 아이씨, 나만 아 나만 잘하는구나 어? 우리 오! 소리 질렀어 <웃음> 아이고 잘 맞네 올리 <웃음> 아이고,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음. <웃음> 울리야 잘했어 우리 사차 때도 잘하자. 안녕.